세상의 모서리 구부정하게 커버린 골칫거리 Outsider 걸음걸이 옷차림 이어폰 넘어 플레이리스트 음악까지 다 minor 넌 모르지 떨군 고개 위 환한 빛 조명이 어딜 y o u r celebrity 잊지마 넌 흐린 어둠 사이 왼손으로 그린 별 하나 보이니 그 유일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야 You're my celebrity 지쳐버린 표정 마치 전원을 꺼놓은 듯이 심장 소린 두과요 네가 가진 반짝거림 상상력 아이덴티티까지 모조리 다여난모르지 아직 못 잡힌 널 위해 쓰여진 오래된 사랑시 헤매도 좋니 웃음 짓게 되길 The one and only You're my celebrity 잊지마 넌 흐린 어둠 사이 왼손으로 그린 별 하나 보이니 그 유일함이 All 아름다운지 말야 You're my celebrity 발자국마다 이어진 별자리 그 서투른 걸음이 새겨놓은 밑그림 오롯시 너를 만나러 가는 길 그리로 가면 돼 점선을 따라 잊지마 이 오랜 겨울 사이 한 틈으로 피울 꽃 하나 보이니 하루 뒤 봄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말야 You're my c e l e b r a t i Celebrity oh, oh, oh, oh You're my Celebrity